선생님께서 리액션 연습용아 감사합니다. 이 감사합니다. 아, 진짜, 아 알고 있어. 아아 이런 다 <웃음> <방침. 웃음> 감사합니다. 대 네, 아이고 아이고 아, 아수, 아, 아유, 아ugo, 아. 아이고 아 아, 아유, 아유, 아윤, 아유,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이 생겼습니다. 박수. 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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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되게 존경스럽다. 자 아. 정말. 아. 고맙습니다. 아 아, 고자자 그래 괜찮아. 와? 감사합니다. 아, 아, 아니야. 돈 준거 아니야. 아 아니다. 아, 아, 아, 아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그래도 뭐야 아, 래고맙어 <웃음> <웃음> 극제생님 해적급 정수리에 대서 제가 정수리가 좀빗났었나요자 그래서 정수리 리액션이 뭐야? 지금 <웃음> 저희 저희가 준비한 건 이제 오늘까지고요. 오늘까지 오늘까지 오늘까지입니까? 아니요 저희가 준비한 여기까지 건 여기까지고요. <웃음> 코코 이름 불러주세요. 코코. 고양일 수도 있어요. 아, 음. 영화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아 그거 너무 슬퍼서 못 봤어요. <웃음> 아, 왜 웃고 어너 거기 사람있지 <웃음> 뭐지 한국어 발음이 좋으시네요 아한한국사람한국어한국사람이에요로한국어해 한국어로. 한로한국로로어로어한어한국로 한국어로. 한국어로. 한국어로. 한국 <웃음> <두 분을 웃음> 예예. 주는 워죽거 모니터로, 모니터로, 그래? 모니터로 니까 되게, 되게 더웠다. 죄송합니다. <웃음> 이렇게 개판쳤는데도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<웃음> 여러분 진짜 찐 팬들에요. <웃음> 너 고마워요. 어어어어 어. 어, 어, 어, 어. 뭐? 뭐야 저거 119를 <웃음> 119를 보냈어 <웃음> <119를 웃음> <119를 웃음> <119를 웃음>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백곰이사죠 백꼬이사 빨리 백꼬이사십시오 어? 감사합니다 뭐아 이게 <웃음> <웃음> <웃음> <뭐예요? 웃음> 이게 뭐 이게 무슨 일이보 아, 이게 119 이게 뭐하시냐 공짜 잘못 붙이신는거 아세요 그러니까. 실수하신거면 음. 다시 <웃음> 쉐이크 해드릴게요 아네나경만 바로 홍보해주세 <웃음> 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. 아, 예 예. 네네네 네. 아, 네, 네네. 네네. 네. 어을 예. 먹겠습니다. 네네. <웃음> 네네. 아버지 들어오셨어요. 네, 아버 아, 아버지. 아, 네. 네. 아빠 방송 보지 마요. 아, <웃음> 부끄러워서 뭘못 합니다. 아, 갑자기 얼리자 아, 아자 <웃음> 우리 민호 씨가 피날 때까지요. 지도 피날 때까지는 안. <웃음> 난뭐 해야돼? 이런거 해야돼? 위로가 돼 위로가 돼위가돼 다같이 가 서울에 오면 빛나는 빛나 컬 너무 취해서 아 이게 안 끝났으면 좋겠다 무슨 아, 진짜로? 무슨 통기타처럼? <웃음>